해요. 예,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 중에 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예수님의 간절한 음생을 한번 읊조려보고 싶었어요 아, 목사님 이게 성경을 저도 <웃음> 보면서요 네. 늘 이해가 안 가게 그냥 넘어갔던 구절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싸우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느껴져요. 네, 네. 아버지와 아들과 뭐, 뭐 어머니와 딸과. 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궁금한데,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네.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음. 근데 성경이 사람을 인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때 그 인생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하.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위해 왔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의 말이죠 네. 네. 하나님은 인생을 죽이러 오셨거든요 어허. 인생을 유해주면 다 멸망의 길로 가요 아하.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환란과 재앙으로 반드시 가요 네.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생각대로 살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음.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을 태워주시거든요. 네.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들이 다 하나하나 조금씩 태워져요. 네. 어. 근데 이게 태워지려면 아예 불이 붙어버려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건데. 어, 네. 이게 주님이 내가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으로 원하겠냐. 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 생각에 불이 딱 붙어 있으면, 앞으로도 또 자기 생각을 하겠죠 음. 어리석은 인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미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바로 태워지면서 그 연약함과 그 어리석음 때문에 더큰 은혜를 받아요 어. 그게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해지는 사람이죠 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미 불이 붙어버린 사람 어.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주신 성경 66권은 네. 우리 생각의 불을 태우는 거거든요 아, 말씀의 그래서 불이군요 그래죠 신앙생활을 자꾸 내 생각을 성취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믿거나 네. 내 생각을 이루는 도구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음. 이상한 게 주님이 나와 가까이 안 느껴지는 경험을 많이 해요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런데 네. 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남 이야기 안 하고 상황 이야기 안 하고 아, 내 생각이 태워지도록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면 네. 주님이 왜 그렇게 내게 가까이 있는가 음. 자기도 모르게 느껴요 아하. 불이 붙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생명과 평안이 마고 네. 주님의 생각은 우리를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말씀 에는 인간의 생각을 태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인간의 생각을 멈출 수는 있어요 잠깐 내가 네. 또뭐 잠깐 고칠 수는 있어요 도로 살아나요 그런데 음. 하나님의 말씀은 태워버리거든요 네. 그걸 태우면 완전히 내 생각은 없어지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하가다를 하면서 말씀을 반복해 읊조리는 작업이 네, 마치 불을 계속 태고 있는 거예요. 어. 성냥 불을 막 칠하는 네, 건가요? 네. 이게 붙으면인지 네, 생각이 터더라는 붙으면 거군요. 이제 오랜 반복을 하면 불이 네. 붙어 있으면 사실은 굳이 안읊조려도 걸어가면서도 내 생각이 태워지는 경험을 해요. 네.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 순간 내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하. 동시에 태워지는 불이 붙어 있으니까 네. 이제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요즘에